고습니다 초능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국세청 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는 질의 내용 중에 또 함께 공유를 했으면 싶은 내용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얘기 보면 사실관계 이렇게 해서 질의가 어떤게 올라가있냐 했더니 어,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인천 중구 소재 A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해 6월 19일날 조정으로 바뀌었죠. 조정에 바뀐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A가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B도 조정지역에 취득을 했는데 이제 이 사연이 어떤 거냐면 양도인이 1년 6개월 동안 이 B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전입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요 사신분이 비장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잔금해서 그냥 제하고 나머지만 이제 받고 파신 그분이 그대로 점유계정으로 전세를 거주를 하시는 걸 1년 6개월을 하시기로 했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질문이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을 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흔히 있거든요. 어, 뭐 특히 재개발 지역에 어, 아직 좀 초기 진도에 어, 관리처분 전에 그런 집을 산다든지 이럴 때는 이주 기간까지 거주하다가 그냥 이사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경우에 종전주택에 원래 갖고 있던 요 A주택이 종전주택이겠죠. 요 원래 있던 요 집에 양도기간 그리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전입 신고하는 그 기간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를 한 거예요. 어, 우리가 원래 조정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 여게 A가 있고 B가 있다 하면 이 처분기간이 A 처분기간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죠. 이걸 처분을 하고 그리고 B로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전입은 최소 30일 이상은 무조건 일단 전입이 돼야 되는 그런 거건데 비예 비에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집을 갭투자로 샀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주인이 이제 팔고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경우에도 어요 기간이 1년 안까지면 상관이 없겠죠 뭐 내보내시고 12개월, 11개월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 뒤에 30일을 채워서 전입을 일단 하면 되니까 어 전입을 하고 그리고 앞에 집을 1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어 이럴 경우에 원래 임대차 기간 그이 년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간까지는 원래 보상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여기 한번 볼까요? 어, 이제 이렇게 어, 1년 안에 굳이 전입을 이제 못할 경우에 한마디로 용서를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입니다. 소정에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소정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 갈로하는 한번 빼볼게요. 취득 여기까지가 갈로네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좀 예외적으로 봐주는 거죠. 근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어그 2년을 한도로 하는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에 이제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세입자가 내가 그 집을 뒤에 집을 살 당시부터 있었던 그 임차인은 최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전입을 못해도 앞에 집을 1년 안에 처분하고 1년 안에 전입해야 되는 그 조항을 잠깐 이제 유예를 하고 적용을 안 시켜준다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아까 여기 질의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집한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기로 했다. 이럴 때도 요 예외조항 150 5소의 1항 2호를 적용을 해주느냐 이 질이에요.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제목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지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에 대한 질문인데 어, 요지를 딱 보면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지득한 경우에는 소시령 155조 1항 2호 방금 짚어드렸죠? 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하는 걸 지켜야 앞에 집이 비과세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점유 계정으로 임, 그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면서 사는 그 매매를 하면 내가 앞에 집을 비과세로 파는 게뭐못 파는 거죠. 양도 차이 많은 경우에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전세 사는 걸로 하니까 어, 무조건 2년 동안은 괜찮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것도. 귀 서면질의 경우 소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소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실형법 155조 1항 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년 안에 앞에 것 처분, 1년 안에 전입, 최소 30일. 뭐 1년 안에 요 자체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거죠. 팔고 어뭐 1년 이상 임차인으로 매도자가 거주한다라고 하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세금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임대차 계약 2년 이내면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여기실 수 있겠죠. 그런 실수하시지 말라고 오늘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안된다라고 생각하던 세금을 왕창 그냥 나라에서 걷어가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법은 챙기지 않은 경우까지를 보호해주지는 않거든요. 꼭 챙겨보세요. 어요 유튜브에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그게 유튜브가 노출 빈도가 좀 높은가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